이겨맨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 루어 레이스를 해볼겁니다 이 맵은 뭐냐면 자 클릭을 해가지고 빨리 달리는 게임입니다 클릭해봐 오나 너무 뜯겼어 클릭을 하면 은 옆에 속도가 보이죠 속도만큼 빨리 달리는 맵이죠 빨리 클릭을 좀. 빨리 시간이 없어 너무 늦게 시작했어 클릭만큼 빨리 달리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팩들이 있으면 더 빨리 달려 리아 왜 이렇게 빨라 <웃음> 리아는 아무래도 이 게임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어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리아가 안 보여 너무 빨라 리아 어떻게 리 리아 너왜 이렇게 빠른데 1단계, 통과했어. 1단계 통과 했어 1단계 통과 야 근데 이 맵은 옆에 뒤에 보이죠? F가 쫓아와요 아와 나도 잡힌다 아! 늦게 달리면은 게 죽는거지 와여매나도 너무 빨라 죽으면은 좀 늦게, 더 늦게 달리는건데 열심히 달려볼게요 헉만잡다 <목소리> 빠르네, 이 왕관을 질러오고 싶은데 이 왕관은 결제가 아. 안되네 지금 이건 안되니까 음..뭐야 어, 전설 엑스패을 준대요? 이걸 구매해보자 이걸 구매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구매 완료 엑스팃 획득 어? 오그 다음에 장착 엑스스을 어? 획득했다고? 이러면 좀 어, 빨라지나요? 뭐야? 좀 빨라질까? 엑스팃 얻었거든 일단? 근데 클릭을 몇번 못했어 아나 클릭... 클리... 아나 속도 39야 안돼! 뭐야? <웃음> 여메나너 속도... 2 5 9 4 2594? 나몇번 클릭 안 했거든? 야전설배시 이렇게 좋다고? 전설배시 스피드를 2500이나 올려줘요 클릭을 몇번안 해도 야 뭐야 이렇게 빠르다고? 어... 나 어... 벌써 어... 5단계 어? 역시 현질이 짱이구만 F도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만 오케이. F 쫓아오지만 그래 잡힌다 F도 잡힌다 안돼 하지만 현질의 힘도 아직 안되는건가 더 현질을 해야되는건가 와 F가 지나갔어 지금까지는 클릭을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본다. 빨리 달려. 씨도 뽑았으니까 더 빨라질 거야. 도와? 자, 손들어 나가다든 인형맨. 하지만 누가든 추격 당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근데 너가 이는건 변함이 없는데? 이든 속도가 나 만이야 무려 만만 속도로 uh, 달리고 있고요. 와, 엄청 빠릅니다 이번에는. f 프한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오 벌써 f 프가 나왔어 안돼 안돼 나 괴롭히지마 아 리아는 지금 군대기처럼 꼼틀꼼틀꼼틀 가다가 아 지금 에한테잡아먹겠다 아 잡아먹히는 거겠죠 고잠깐면 나도 위험한데 미호도 지금 5단계에서 아, 네! 안돼 안돼 잡아먹히는 거 많은데요 하지만 잉현맨 선수 천으로 돌파합니다 우와 좋아요 이게 바로 현질의 힘자3000 <웃음> 3000에 3천. 돌파하나요? 3 0 0 갔나? 3000갔어매니저로 올라왔어요 오. 순식간에 야 이거 현질의 힘 우와. 15000갈수 있나? 15000갈 수도 있고 아 근데 F가 너무 빠르다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 F도 어, 점점 빨라져 오 안돼 그리고 사람은 점점 느려져 아닌가? 그런 거 같아 길이가 긴거 같아 F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와 8천까지 갔어 뭐야 f 프안 쫓아오는데? 어 오, F 지금 뒤에 있다 F가 좀빨에 F야, <웃음> F야 이러지마 나 15,000까지 한 번만 가게 해줘 어, 15,000 가나요? 어, 15,000 가나요? 15,000! 가가가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제발 완지는 못해도 갈수 있다. 갔다. 오, 오. 승리 점수 3,400이 모였습니다. 우와 야 이거 엄청난데? 안돼 안돼 못 가지. 안돼 아 이거면 yeah. yeah, 야 너희 그거 뛸 동안 나패 뽑기 했거든. 응. F 세개냄 쓰고. F 세 개나 나왔다고? 어 그러면 어. 나한테 거래로 F 주라. 한번 황금 만들어 보자 어? 하나는 유료인데? 290 로벅스 나한테줄 거야? 아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국텐츠를 위해서 그럼 두 개만 줄게 그래 하나는 유료니까 아.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나 F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50개에서 진짜? 응 이게 나와? 응 50개에서? 응 0.55%인데? 이거 어, 어? F 나왔어 어? 네. 나왔어 F 나왔어 거기서 나왔다니까? 어? 또 나왔어 F에 버그 아니야? 되게 잘라온다니까 거기 F? <웃음> 뭐야? 나 F가 계속 나와 애들아 나안 갈래 그냥 레이스 안하고 F만 뽑아서 황금 받아볼게 <웃음> <당겨> <웃음> 어. 헐. 아니 F가 슬슬 나와 아니 f 이... 계속 나와? 이거 버그 아니야 얘들아? <웃음> 계속 뽑아 어! F 또 나왔어! 오! 너 점수 많으니까 거기서 계속 뽑아도 돼너 6천점이나 있잖아 한번 황금 F 만들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웃음> 와 F 진짜 <웃음> 많아! 보임? F 되게 잘 나온 저거 한번 0.5%가 안 돼서 F 두 마리 만들 수 있어 황금 와 해보자 해보자! 네. 나 완전 기구 TV였다, 그렇지? 작은 게잘 나와 완전 버그다 이거 버그 같애 응. 와! <목소리> 얘들아, 나 엄청 강해지. 와! 황금 F다. 와, 멋있다. 뭐... 와, 황금 F. 잠깐만, 황금 F 한번더끼야 돼. 정처. 아, 중복은안 되는구나. 이거 황금 F 가질 사람. 그래요. 거래 왔다. 거래... 와! 휴식 시간 5초 남았어. 빨리빨리해. 아니 이거 다, 다다 하고 우와 나 그다음에 좋은 게 뭐지? 아이인가? 아이네. 아이 뽑아 가지고 <웃음> <웃음> 아! 너하 왜? 너 황금 F 리아 주니까 리아 속도가 미쳤어. 오른쪽에서. <웃음> 리아, 속도. <웃음> 리아 미쳤어. 와. 속도가. 황금 F 진짜 대박이야. 먼저 갈게. 너 엄청 빠르구나 이렇게 황금 F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F까지 따돌리는 정도의 현질을 해버렸다고? 엄청 강해졌다 이말이지 한번 달려볼까? 내 F와 X를 달고 와우! 1등! 와우! 1등으로 와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 빠르긴 해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빠르다 나도 진짜 빠른 편인데 저 어, 사람 속도가 14만이라 그래 넘사인 거 같아 응 음, 우리의 10배야 음, 10배 10배 어쨌든 이렇게 알파벳 로어팻을 뽑아서 속도를 올리고 뒤에 쫓아오는 알파벳 괴물을 어, 피해 달리는 알파벳 레이스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